어릴 때부터 주변 애들이 벌레라고 불렀다. 짧은 벌레 보단 긴 벌레가 좋아서 긴 벌레로 정했다. 오, 여보, 미안. 매달리기가 12초 될 때부터 턱걸이 1개 도전 시작한다.